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 김경원입니다 자, 카페24에서 쇼핑몰을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? 카페24에서는 하나의 아이디에서 여러가지의 쇼핑몰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하나의 카페24 아이디를 통해서 여러가지의 쇼핑몰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쇼핑몰을 여러분들이 열었을 때 초기에 어떤 화면들이 보여지는지 이렇게 관리자로 접속하는 방법까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, 일단은 지금 카페24 쇼핑몰 센터 화면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쇼핑몰 센터 로그인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카페24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, 저는 카페24의 주 아이디 하나로 이렇게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주 아이디로 이렇게 로그인 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부 아이디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카페24 아이디 하나에서 여러 개의 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. 자, 이렇게 카페24 주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신 경우에 왼쪽에 있는 쇼핑몰 만들기 무료 쇼핑몰 만들기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자, 저의 이름이 나오고요. 대표 아이디, 저의 카페에 있어 주 아이디를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리고 아이디를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. 여기에 제가 서브로 사용할 아이디를 여기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테스트, 뭐 오늘 날짜로 이렇게 입력을 해볼 거고요. 아이디 까먹을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십시오, 여러분. 비밀번호는 보안을 꼭 지켜주는 이름으로 해서 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두 개의 비밀 번호 일치하고 아이디 사용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. 하단에 있으신 약관 동의라는 버튼에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바로 쇼핑몰이 무료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쇼핑몰이 생성이 된 다음에는 하단에 있으신 관리자 화면 바로 가기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쇼핑몰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약간은 필요합니다. 한 1, 2분 정도 후에 관리자 화면으로 접속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지금은 이렇게 관리자 화면으로 바로 접속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. 혹시나 관리자 화면으로 들어오시는 방법을 모르신다. 또 잊어버릴 수 있겠죠. 이 화면이 없어지면. 그럴 때는 쇼핑몰 센터 메인 화면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쇼핑몰 관리자 로그인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. 이 로그인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하단에 있으신 관리자 바로가기 기능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관리자로 접속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자 관리자 바로가기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대표 운영자라는 부분에 조금 전에 우리가 가입했던 그 아이디 입력해주시고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이트 개설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안녕하세요 라는 멘트가 나오고 있고요. 온라인 쇼핑몰 처음 시작하시나요? 초기 세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. 라고 하는 시작하기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. 자, 이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쭉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, 그리고 확인을 누르셔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. 일단, 음, 기본 정보들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. 자, 쇼핑몰, 테스트, 김경은? 그리고 메일 주소 이렇게 적어주고 저장하고 다음 그리고 다음 기본값으로 다 일단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 수정이 다 가능합니다 건너뛰기에서 초기 설정을 이렇게 저장을 어, 해주고 완료를 눌러 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메인 처음에 보실 수 있는 화면이 에디봇 디자인을 사용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에디봇 디자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양성으로도 남겨 드린 것처럼 위지 어, 반응형 웹사이트로 디자인을 쉽게 할수 있는 우리 카페24에 새로 나온 기능이죠 이 부분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 팝업을 일단은 닫아 보겠습니다 자 디자인 추가라는 버튼으로 먼저 나와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먼저 어떤 걸 추가하겠냐라는 부분부터 이 음, 스마트 모드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관리자 모드를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혹시나 조금 더 다채로운 메뉴들을 보고 싶고 상세하게 쇼핑몰을 설정하고 싶다. 그러면 왼쪽 상단에 있으신 프로 모드를 이용하셔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메뉴들을 확인해 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. 자 이번 영상은 쇼핑몰 아이디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관리자 화면으로 들어가서 초기 세팅하는 것까지 한번 봤습니다 자이 안에 들어가져 있는 다양한 메뉴들은 다른 영상에도 또 많이 준비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쇼핑몰을 잘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쇼핑몰이 잘 번창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